아! 깨비들이 조가왜 이렇게 많아? 깨비! 깨비! 깨비! 오, 어, 어, 더 많죠. 어. 깨비! 어. 깨비! 아! 어. 어. 어. 어. 여기가 어디지? 분명 깨비들을 좋한테 쫓긴 다음에 어 떨어졌었는데 어내 머리야. 어, 벌써 저녁이잖아. 어. 아, 돌아가야겠어 어? 여기는 뭐지? um, you get a boji? Mm, mm, 무서워라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겠어 어? 어? 무서워. 어. 이 포켓몬들은 뭔가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잖아. 오, 오, 오, 오, 오, 뭐야 이 포켓몬들? 아, 어, 찡그려. 어. <스시> 와, 와, 와, 와, 진정해. 잭슨. 이 녀석들은 내 포켓몬이야. 어, 네? 어, 이건 제가 아는 포켓몬의 모습이라. 좀 많이 다르고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너가 봐도 그렇지? 너 복장을 딱 보아하니 트레이너구나? 으, 으. 모습만 다를 뿐 네가 가지고 있는 포켓몬들하고 똑같아 어?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비 포켓몬이 있거든요 뭐라고? 자 나와라! 게르도스! 제가 진화를 시켰더니 좀비 겨라더스가 된거 있죠 저랑 잉어키드부터 같이 한 포켓몬이에요 죽지도 않고 왜 계속 좀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비의 모습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나랑 함께한 이 포켓몬들도 마찬가지야 사람들이 놀랄까봐 이 깊은 습성 묘지에서 포켓몬들과 숨어 지내지만 말이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포켓몬들과 여기서 뭘 하시는데요? 음... 나도 말이야 첫 포켓몬이 바로 이 좀비 피카츄였어 나도 처음엔 깜짝 놀랐지 사람들도 좀비 포켓몬을 보며 악마가 씌었다거나 괴물이라면서 모두 놀림을 받았지 하지만 내가 본이 피카츄도 다른 포켓몬들과 똑같이 감정을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 깊은 묘지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 많은 좀비 포켓몬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는 여기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 죽지 못하는 저주에 걸리니 불쌍한 포켓몬들을 내가 치료해줄 거야 아 그렇구나 혹시 너의 갸라더스도 여기에 남는 건 어떨까? 네? 네 갸라더스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은 싫을 거야 카라도스가 여기에 남아준다면 내가 열심히 연구해볼게. 하이, 하지만 제가 처음으로 잡은 포켓몬이고, 흠, 음, 카라도스는 안 되는데. 카라도스, 니네 생각은 어때? 개라, 개라, 개라. 그래. 너도 약간 흔들리고 있구나. 하이, 그러면은 아저씨 제 카라도스를. 잘 부탁드릴게요 음음. 원래대로 모습을 돌려줄 수 있다는 거죠? 잘 부탁드릴게요 캐라도스! <목소리> <으흠. 으흠. 목소리> 잘 가야 된다! 행복해야 해! 정말 잘 부탁드릴게요 아저씨! 걱정 마렴 꼬마야 이 캐라도스는 내가 꼭 원상태로 복귀시켜줄게 그러면 조심히 가렴, 꼬마야. 네, 안녕히 계세요. 으이씨! 으, 갸라도스! 잘 지내! 행복해야 된다! 나중에 꼭 보는 거야! 으흐흐... 갸라도스... 구독! 음... 여기는... 도대체 어디지? 다 불타 있잖아! 저기는 숲속에 있는 마을인데 다 불타고 있어 왜 이렇게 다 폐허처럼 변한거지? 음... 어? 어? 저기 꼬마야 왜 여기서 울고 있는거야? 산풀이 나는 바람에 우리 마을 그처 숲속에 다 불타버렸어요 음, 그렇구나 <웃음> 그래서 엄마 아빠가 열심히 가꾸셨던 밭도 다 불타고 살던 집도 불타버렸어요 <웃음> 아마 이젠 여기서 떠나야 될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살던 곳인데 모든 게 불타버렸거든요 <웃음> 내가 힘이 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나와라 쉐이미 제이미! 여기 말라버린 돼지를 꽃으로 가득 채워 줘. 하! 응? 하! 어? 와! 와! 정말 옛날처럼 꽃밭이 되었잖아. 제이미 <웃음> 포켓몬은 말라버린 돼지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거든. 정말 감사합니다. 쉐이미 뭐, 뭐라고 쉐이미? 쉐이미 꼬마야 너 아직 너희 집 근처나 이 숲이 많이 불탔지? 네 쉐이미가 그러는데 여기에 남아서 여기 숲을 복구해주고 싶대 정말요? 쉐이미 정말 고마워 그 대신 하나 약속해 쉐이미를 잘 돌봐주기로 말이야. 분당이죠. 쉐이미, 지금까지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어. 쉐이미. 음. 잘 지내. 쉐이미! 안녕히 가세요. 구독. 어, 아야. 와. 여기는 대체 어디야? 우와. 이런 곳은 처음 보는데오 뭐야 저쪽에 리자몽들이 모여있잖아 어디론가 날아가는데? 나와라 리자몽! 리자몽 저길 봐봐 리자몽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데? 오 한번 따라가보자고? 그럴까? 리자몽들이 도대체 어디를 가는거지? 우와 여긴 도대체 뭐지 오 리자몽들이 엄청 많아 미스 우와 이야 진짜 많잖아 리자몽 여기 진짜 리자몽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인가 봐미스 우와 어? 응? 음? 거기에 송이 여긴 무슨 일이지? 아 실례합니다. 리자몽들이 이쪽으로 막 들어가길래 와봤더니 리자몽이 엄청 많네요. 저도 리자몽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너거든요. 음 한번 너의 리자몽을 좀볼수 있을까? 아 네. 음 어, 이로치 리자몽? 네 엄청 예쁘죠. 다른 리자몽이랑 색깔이 다르다고요. <웃음> 그리고... 허 괜찮아, 괜찮아 보이구 그리고 엄청 강해요. 제 포켓몬 중에서 제일 에이스라고요. 음... 강하다고... 그렇다면 한번 내 리자몽이랑 결투를 해보는 건 어때? 좋죠. 자,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너의 이름을 물어봐도 될까? 제 이름은 여맨이에요. 여맨, 좋은 이름이군. 내 이름은 몽자. 이 모든 세계에 있는 리자몽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지? 하지만 제 리자몽도 엄청 강하더구요 몽자씨 그래 여맨 너의 리자몽을 보여줘 자 나와라 리자몽 리사 리자몽 저 앞에 있는 평범해 보이는 리자몽을 짓밟아버리는거야 <웃음> <웃음> 리자몽이 꽤나 거만하군 그 성격 내가 고쳐도록 하지 가자 리자몽 좋았어 리자몽 앞에 있는 리자몽은 레벨 42밖에 안돼 이건 무조건 이기는 거라고 리자! 과연 너의 리자몽이 이길 수 있을까? 이조브이기녀석 자! 자 리자몽! 에어슬래시다 에어슬래시! 자삭! 어! 좋았어 효과가 굉장했는데 자 마지막에 드곤금구로 마무리하는 거야! 정리! 아이, 리자몽! 네가 레벨도 한참 높은데 왜 지는 거야? 리자몽! <웃음> 너의 리자몽은 정말 훌륭했지만 단 하나 부족한 점이 있어. 그건 바로 야생! 어, 이 녀석 굉장히 활기차네. 아무튼 그건 바로 야생이야. 너의 리자몽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나서 여기 있는 그 어떤 리자몽도 이길 수 없을 거야. 어때? 너의 리자몽을 나에게 맡긴다면? 야생성을 끌어내.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. 어때? 나에게 리자몽을 맡겨보는 건? 그, 이럴수가. 내 리자몽이... 이렇게나 약했다고... 그래, 지금도 봐. 네 후. 리자몽은 패배하니까 이렇게 아기처럼 응애응애 거리고 있잖아. 이게 다 야생성이 없어서 그래. 에이, 리자몽... 그럼 우리 여기서 헤어지는 건가? 엄마! 정말 정들었었는데... 에휴. 이제뭐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여기인 것 같아 잘 지내고 이제 너 따위는 필요 없어! 그러니까 여기서 잘 살아! 으이씨. 구독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네가 더 강해지려면 여기에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떨어진 사이 나도 또 강해져서 돌아올게. 너한테 어울리는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말이야. 잘준네 이자몽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